시바. Oh, 스피네. 어, 네. h öh, o 어, 폭탄 어? oh, oh, oh, oh, oh, 잠깐만! 아직이야아직이라고안 돼! 잠에다 시바! 가스가스가 끼고 슴 가슴! 가슴! 가 가슴! 가슴! 가야 된다고. 슴 가슴! 가단가다자해봐슴 Srikan, 어. s r i 나 a 쓰레기 i k a n Srikan, Srikan, 대에서 k a 쓰레기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n Srikan, Srikan, Srikan, s r i k 오지 봐. 쓰레기는 제거해야만 해. 어, 안 돼. <웃음> 쓰레기는 제거해야만 해. 오지 봐.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. 기는 제거해야만 해. 쓰레기는 제거해야만 해. 야. 어, 기는 <쓰레기는> 제거해야만 해. 어, <쓰레기는 제거해야만> 해. <쓰레기는 제거해야만> 해. 세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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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 하는 거야? 쓰레기는 제거에 대야만 해. 복돈나, 생각! 아, 어, 그. 그래. <웃음> 미안하네. <웃음> 음. 살려줄게요. 어, 나를 왜 때려? 나쁜 놈. <웃음> <웃음> 나를 여자로 <노자러> 가는지. 어, 레버 1 했구나. 킬리 깨뜨기 어? 내가 죽였다 어? 뿡뿡이? 뿡뿡이? 인질이 너무 괴로워해 보였어 괴로워하니까 끝내 보내줬다 <웃음> 얼 아무나 착해 <웃음> 이거 안녕 안녕 밖에척한명 어? 어? 어? 어? 진짜야 이거? <웃음> 아이 조금 늦게 나올거 그랬나? 어이쪽이 군나편이구나? 2층에 버... 그리고... 어? 어? 오케이, 컷. 메버릭도 있네? 아, 아 건조 속도가 느렸어. 아. The defuser is no l o g e s s e s s i t e d f u s s e c u r 뭐야 아 여기 있었구나 가려서 못봤다 Someone is tracking you Friendly last operator standing No. Ja the u s e r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. Cluster charge deployed. No c a n g c h u g o n e c h o n g 그래도 공총으로 잡아야 돼안 그러면은 못 잡으니까 One f r i e n d l i e s have b e e e n